최애 구두가 뭐냐고 하면 그거는 너무 제일 잘 신는 구두가 최애 구두죠. 좋아하는 구두는 그냥 루브탱 살색 루브탱 그냥 살색이 제일 예뻐요. 아니면 생노랑 살색 구두가 제일 예뻐요. 이제 옛날에 막 별의별 별 구두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신겠다. 어디 감히 옷을 방해해. 옛날에 진짜 막뭐 별의별 구두가 다 있었어. 아우. 원래 랑님 서울분이세요 맞아요. 아, 서울 집은 지금 뺀 상태예요. 이태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빼달라고 거기에 요즘 막 리뉴얼 중이잖아요. 진짜 몇달 만에 갔더니 막 1층에 카페가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임대 붙은 곳이 많고 마마파 19살 때부터 있던 곳인데 한여름에도 살색 스타킹 신나요? 절대로! 저는 밖에서는 스타킹 안 신어요. 여기서 일할 때 무대에서는 다통일되긴 다리가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점이 있는 애도가 있을 수도 있고 선인장이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멍들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그런 게 보이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가게에서는 그냥 자체 필터링으로 스타킹을 신어야 예쁘다. 왜냐면 조명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만 잡티가 다 보여요. 컬러가 한 톤으로 보여서 시각적으로 오 예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니 다리 관리 하시나요? 다리 관리는 따로 안하고요 그러니까 맨다리도 예, 예쁘더라도 아무래도 조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80데니아 스타킹을 다들 신고 있습니다 80데니아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얇디 얇은 펄 들어간 아우 절대로 안돼요 80데니아 정도는 돼야 컨실러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 진짜 안 쉬는 거 같죠? 80대니야 여기 지금 멍이 들어있거든요 탬버린을 아주 세게 쳐가지고 하.. 멍 들었어요 탬버린 공연하다가 여기 손이 다 하얗게 일어나고 직업병이죠 뭐 다리가 어쩜 얇으신지 아이고 진짜 얇은 사람들은 뒤집어져요 저는 또 얇은 편은 아니에요 다리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진짜 여기 다리 예쁜 애들이 유자 가비 나왜 다리에 쥐가 나지? 아.. 큰일이다 진짜.. 지금 2시간 앉아있었잖아요? 비행기 같은 거 타면 한 6시간, 7시간 가는 비행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통로를 걸어 다니잖아요. 다리가 저리니까.. 게임할 때도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앉아만 있는데 왜 그래? 지금 왜 쥐가 난 걸까요? 이거 관절염도 아니고 이거 뭐야? 어.. 어 잠깐만..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리가 왜 쥐가 나는 걸까요? 등이 골반 허리 혈점이 있고 골반 틀어져서 지금 다리까지 쥐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도수치료 거기 한거같는데 많이 틀어졌다고 들어요. 제가 다리를 많이 꼬거든요. 오른쪽을 왼쪽에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게 많이 틀어지나 봐. 어, 오늘 공연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랑이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은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잘안 듣고 그런 사람은 멀리 하는 거죠 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듣다 보면 지구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핵이야 핵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루 왼종일 자기 얘기야 맞아 그, 저도 많이 기도 빨려 봤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 없잖아요 어안 보면 되지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혹시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리학적 이유로 트랜스젠드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나요? 생물학적인 이유로 트랜스젠드로 선택하시는 분도 있나요? 어머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없고 거의 심리학.. 심리적이죠 방종 요정이 왔네요 어우 예쁘다 레드랑 레드 앤 화이트 앉아 있는데 쥐가 응. 난거 있지 의자가 너무 내려가 있어 오... 맞죠? 하... <웃음> 그러니까 내가 힐을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던거 이러고 아... <웃음> 의자 올리니까 좀 괜찮긴 하다 손님님 <웃음> 남친 있으세요? 없어요 남친 구합니다 <웃음> 공개적으로딱 공개석 서 어우 공개. 남친 구해요! 대소문 올리겠습니다 <웃음> 남친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여기서 일단 뭐 손님이랑 음... 만나는 게 안되니까 <웃음> 시청자 <웃음> <웃음> 잠재적 고객인데, <웃음> 선니님 남친 생기면 공개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남자의 그 의사도, 의사도, 의사도 중요한 거고, 근데 저는 막, 막 남친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